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비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즘 라이브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노출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어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10월 6일날 새벽에 유튜브 라이브가 노출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오늘로 해결이 되고요 iOS는 내일쯤에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해결이 되기 전에 좀 급하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에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대시보드 밑에 동영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로드 옆에 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예정된 실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만든 날짜가 2020년 9월 24일인데 이거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여기 옵션이라고 점점점 3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완전 삭제를 누를게요 예정된 실시간을 완전히 없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즈블 라이브를 지금 실행해 을 볼게요 스타트 누르겠습니다 방송이 켜졌습니다. 방송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송을 끄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어쭈빈이 꿀팁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